네 안녕하세요 김지학입니다 아, 지금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려고 평촌까지 가고 있는데요 만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 짧았지만 예전에 극진가라데를 수련을 했던 친구예요 그럼 가라데는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 배울 때 어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렇게 운전 중에 촬영하는 건좀 위험해서 제가 도착하는 대로 카메라를 다시 켜고 촬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너. 야너2 시간 늦었어. 그니까왜 그랬지? 극진가라데 대해서. 아극진가라데에서 지금 이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극진가라데왜 했는데? 나는 뭐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야전혜야너극진가라데 얼마나 했지? 십 개월? 개월? 개월? 아 10개월밖에 안 했어? 너가라데왜 시작했냐? 다이어트 하려고? 그 끝이야? 그래서 너는 김재학이 가라데을 하니까 하고 싶었던 그런 동기가 있었구나 아니아니 <웃음> 아니, 그게... <웃음> 소주 하나만 주세요 처음에 얘기는 막센 운동 아, 그치. 같으니까 아이 아겨 아이 지고 아, 싶어. 아난좀 강해져야겠다. 응. 이래서이제딱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 최영이 총재님한테 아, 이제, 뭐, 뭐, 뭐, 뭐. 이제 다짐 같은 거를 이제하잖 아이 렇게 남을 해하면 안 된다. 응. 음, 그게 우선 순이고 그래서 내가 가이 아이 아이 초등학생들이 솔직히 12번으로 나름 초등학생들은 질것 같아요 운동량이 자체가 아. 세니까 그리고 뭐 서로 퀴트를 하면서 수면을항 하니까 몸이 항상 아픈거지 오극진가라들을 <웃음> 입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극진가라대는 뭐 이러이러 하니까 배울만 하다 뭐 이런 점을 한번 말해 으면 좋겠어 일단 극진을 하면서 몸무게를 35kg 어. 그 정도를 뺐어요 장점 가라데를 하면 뭐가 좋은지 쎄 보이죠 일단 마음이 굳건해져 응. 그리고? 마음이든 육체든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런거 없어. 없어 강해지고 싶어 근데 제가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응. 몸이 딴딴해졌다는 느낌은 가라데가 제일이었어 몸도 몸인는데 정신이 응. 제일 딴딴해졌어 어쨌든 제 친구이자 타조이스트 수롱치랑술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가라데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일단 가라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어느 인생의 좀 전환점 같은 느낌? 그때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너무 재밌었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배우고 싶은 운동이어서 아직까지도 뭐 도복이라든지띠 뭐 이런거 다 갖고 있고 도복은 갖고 있어요네 니가 갖고 있잖아 <웃음> 어 맞아 <웃음> 나 대체 대해도 좋지만 아, 타투가 있어야 좀더세 <웃음> 보이기 때문에 아, <웃음> 타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올데이 살롱 아, 구독해주시면 좋고요자 아, 그럼 아, 오늘도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민이 오스